차갑게 식어버린 말투 나를 외면하는 표정이 말해 더 이상 안돼 이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사랑은 원래 익숙해진다는 말을 끝까지 믿어 그게 아니었던가 봐 너는 사랑하지 않았나 봐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매번 똑같은 일들로 반복돼 우리 는 척도 믿어봐도 돌아서면 아직 제자리인데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버텨야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 이젠 어떻게 해야 해 그렇게 사랑했던 네가 이렇게 너무도 변해버린 게 미워 너무나 미워 이제 이미 끝나버렸지만 수많은 다툼 속 견뎌왔던 우린데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 이렇게 우나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매번 똑같은 일들로 반복돼 우리 속는 척도 믿어봐도 돌아서면 아직 제 자리인데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버텨야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, 이젠. 어떻게 해야 해? 나를 사랑하긴 했나요 이젠 내가 싫어진 건 아닌 건가요 아닌 척도 믿어봐도 돌아서면 다시 제자린데 너를 사랑했던 나라서 이젠 틀린 우리 놓아주려고 해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닌 거니까 이젠 <웃음> 효자야